아, 안녕하세요. 어, 2022년 9월 15일 어, 지난밤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국가가 부른다 30회는 형님 특집으로 어, 위일청, 김범룡, 박남정, 심신, 김승진, 어, 진시몬 등한 시대를 풍미했던 쟁쟁한 분들이 출연했습니다. 아, 국가부 요원들은 어, 형님들의 명곡들을 재해석해서 불렀는데요. 어, 특히 눈에 띈 무대는 박창근과 김승진의 무대였습니다. 김승진의 쓰자는 1980년대 숱한 여고생, 여대생들의 가슴을 저격했던 노래로 김승진이라는 원조 하이틴 스타를 배출했죠. 어, 김승진은 이 노래를 어, 자신의 그 쓰자 노래가 발매되고 난 이후에 어, 듀엣으로 부른 건 어, 생애 최초였다고 했는데요. 어, 노래의 어울림이 최고였다는 느낌이었으니까 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어, 모르긴 해도 뜨거운 감동으로 다가왔으리라는 그런 짐작이 됩니다. 어, 자 그럼 어,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약간 우리의 환승인데이 노래. 맞아. 난 완전. 아 그때 시절 생각나다. <웃음> 아 이거 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진짜 생각나다 진짜 찬바람이 아 부는데 아 진짜, 너무 좋아. 진짜 땅거미가 지는데 아내 곁에 오지를 않니 아 너는 지금 외로이 진짜 보고싶은 일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진짜 아 나는 그 알고 있잖니 아내 곁에 돌아와 주려내 곁에 돌아와 주렴 그날의 오해는 버리고 두잔난 너를 사랑해 두잔 잊을 수 없는 시작 후회 없이 난 너를 사랑해 이 생명보다 더 너을수 없는 지금어디을수 없는 지저찬 바람이 없는 아, 지않는지금어디 내 곁에 오지를 않니 아 좋다 아 좋다 사랑해. 사랑해. 진짜 잊을 수 없는 세자. 무회 없이 난 나를 사랑해. 진짜 찬바람이 부는데.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세자. 이제 땅거미가 지는데 이제 찬바람이 부는데 너는 지금 어디서 외로이 이제 땅거미가 지는데 내 곁에 오지를